오랜만에 중국 온 기분이 어떤가요? 아, 좋네 아주. <웃음> 겨우? 아, 저거, 저거, 저거, 네, 저거, 저. 모월 광장. 아, 중국 택시의 모습입니다. 다다다단, 다다다단. 우리꽤 왔나 보다. 솔직히 도착 비자 받을 때 빡쳤나요? 안 빡쳤나요? 빡쳤죠. 얼마나 걸렸죠 우리? 한 30분? 매일 다른 게 내가 언제 왔을 땐 10분이고 언제 왔을 땐 30분이야 저번에는 빨리 거어 나도 근데 저번 날은 30분 걸렸어 무월 광장 자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아 그리고 여기 월마트도 있어 어, 여기로 해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되지요 여기가 배달 문화가 진짜 잘돼 있더라 생각보다 이거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 다 배달하는 사람들이잖아 박스 관계시어 박스 해가지고 중국 요즘에는 5원짜리 그런 것도 배달해 준대. 배달료도 안 받고 내가 사랑하는 마라샹고 요 집입니다 롱건 수타이 네. 펑카이 수영만 위에 거는 야채 야채를 많이 먹어야지 야채 많이 먹어야지 근데 너무 야채만 먹는 거 아니야? 어차피 고기 타먹거 아니야 그래 이 정도 하고 자두도두도 고기, 고기 뭐어야 되나? 으게 어, 개구리 아니야 이거? 어디? 어, 개구리 있다 헤 <웃음> 미쳤다 헐 개구리 있어 <웃음> 맞다! 헐 징그러워 <웃음> 그리고 이거 두개안 넣었어? 이게 제일 맛있는 거야 Hasan> 이거 아시죠? 중국 관펜 야 이걸 넣는 거 어떡하냐 이거 중나귀辣 중라? 중 오케이 마? 중마야 마응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거 아우, 시시. 난 이게 맛있더라, 여기 매운 거 먹을 때는. 지우시치. 지우시치? 어, 백불도 안 돼. 개싸지. 자, 마우쩌뚱 자, 음식이 나옵니다. 짜잔. 야, 비주얼 봐, 비주얼. 음. 중국은 음. 이렇게 쌓여져 있어서 요거 다 뜯고 먹어야 돼요. 왜? 음, 맛있어? 맛있다. 맛있어? 맛있지? 양 많아? 엄청 많지. 어, 많지. 17,000원이야? 그니까 야, 진짜 이 양이 어떻게 17,000원이냐. 나 원래 소시지 잘안 먹거든? 근데 여기 소시지 진짜 맛있어. 이게 음. 맛있네, 얘. 아, 어, 진짜 맛있지. 딱이다 맥키. 맥키 딱이야, 지금. 중국에서 먹으면 너무 짜가지고 심하게 자극적이잖아. 근데 여기는 딱 그냥 적당히 짜고 적당히 맵고. 야 콴선 먹어봐 콴선. 요즘에 한국에서 이거 되게 핫하잖아. 되게? 어, 요즘에 막 먹방 BJ들 하고 떡볶이, 엽떡이, 콴분 넣어서 먹고 중국에서 만약에 식당 들어가서 먹 있냐 물어보려면 아, 요매어콴펀콴펀 어. 있나요? 이런 뜻이에요 음. 야 진짜 좀 든든 득해 약한 거 아니야? 어? 약한 거 아니야? 약한다고? 응. 약을 굳이? 응. 우리 이거 먹고 짭총시장 갈래? 비밀의 방 열리려? 비밀의 방아 내가 저번에 갔었는데 진짜 겉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게 조그만한 가게인데 밖에 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까 아 떵이샤 떵이샤 한 다음에 이러는 거야 손짓으로 비밀의 문을 확 여는데 와더큰 데가 있어 그 조그만한 상점보다 거기는 안에 있는 가격이 비싸겠네 가격이 좀더 비싸고 좀더 A급이지 나마거 처음 왔을 때 여기 소가죽 벨트 샀거든 근데 진짜 너무 좋아서 아직도 거의 망가지도 않고 계속 쓰고 있어 나 이거 시계줄 있잖아 이것도 여기 거야 소가죽 이거 화자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마라라고 이미 마한 건데 진짜 마비 걸려요 중국 쌈들도 안 먹어 이거 원래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맛을 내기 위해서 넣는 거지 먹기 위해서 넣는 게 아니에요 방금 전에 들어온데 백화점 있잖아요 외국 나와서 맛트 구경이 얼마나 재밌어 거기서 막 이제 요기거리도 사고 이것저것 구경도 좀 하고 두리안도 한번 먹어보고 좀있다가주에 지하상가 가서 카메라 다시 키도록 할게요 안녕 시원한 네래오 시원해 시원해 인사 안녕 저희가 지금 밥 먹고 지하상가로 왔는데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제일 큰 지하상가래요 야 즐기지 안마도 하고 길거리 음식도 마시고 먹고 야 두리안 피자다 야 이거 이거 짭아 아니야 이거? 파삭파삭하고 달콤한 쿠키에 전두콩 이거 그냥 번역 맞죠, 그냥 어, 번역.. 구글 번역이네 한파 한륜데 이거 한파라고 했어 추운가? 역시 짭퉁의 나라 내가 한국말 하는 거 보고 맞아. 바로 어쟤네한테 팔면 안 되겠다 야, 두리안 요즘 계절인가 보네 두리안이 없는 곳이 없어 야, 이런 것도 맛있겠다 딸기 다 해줬어? 응, 응, 응. 여기 진짜 음료천국이야 음료천국 없는 게 없어 되게 맛있었던 것 같은데 복숭아 응, 그래, 난한 각별해서. 응. 응. 이거 진짜 근데 이만큼 나와 진짜로 응, 응.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 <웃음> 대륙두리안, 왜 쩔어? 오. 아, 니 거야? 어. <놀람이 있어야지? <놀람이 있어야지. <놀람이 있어야지? <놀람이 있어야지> 야 이거면 애기 아이야 애기 술이야 짭퉁 짭퉁 가자 짭퉁 요런데 요런데가 짭퉁이야 아 어, 요런데 요런데 요런데 문 열려있잖아 요런데 요런데